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노른자들의 자랑 우리들의 새꾸 내 새꾸 자랑대회 지난번에 여러분 반려동물 자랑대회를 한번 했는데 이게 지금 몇 페이지야? 총몇 페이지가 쌓인거죠? 지금 11페이지인건가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끊었단 말이지 여기 1차 절취선 1차 절취선으로 끊었는데 그 다음부터 8페이지 여덟 페이지나 되니까 내 생각에는 메모장을 하나 꺼내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긴 다음에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서 오늘은 우승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승자 뽑는 날이야 기분은 내 취향이라고? 아니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랑 이건 올려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기준을 만든 다음에 서로서로 서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색구는 안 되나요? 달빛이님 어? 어? 아 순간 얼굴이 두개 달린 줄 어? <웃음> 순간 보고 헬베로스? <웃음> 아니 이 사람 사진 찍는게 좀 이상한데? 영체를 올렸어요 코코 아니야 이거? 약간 이제 우리 무지개 다리 건넌 친구 다시 건너와가지고 주인님 저았어요 아이고 아아 아, 어떡해 얘 미쳤다 아 스눕독 라라라 딴딴딴 딴딴딴 지진도. 기준을 우리가 딱 정해야 되거든요 일단, 알비치님의 스눕독을 기준으로 정하고채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오우 오 마이 갓아 o d Oh! Oh! Oh! Oh! o 아미쳤 잠깐만 여기서 잠깐 감점. <웃음> 방금 와 방금이 정신 날것 같은데 이 소리? 야 이거 여기서 감점인데 와 역시 이게 어, 보는 거랑 또 키우는 건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방금 그래 거의 공사판이었어 방금. <웃음> 근데 귀엽다 어쨌든 귀엽다 어쨌든 귀엽다 내색구 네, 세, 세 마리 야옹 이거지. 저 그냥 저 그냥 혀바닥 그냥 탁 딱... 예! 아! 지야 꼬리냥이 나머지 사진 안 봐도 올라가야 돼 이건. 와! 어! 아! 볼따고딱 야 지아님 이 선수네 사진찍기 이거 알아 이사람 이거 어떻게 찍는게 이게 귀여운지 아는 귀엽다. 사람이야 야 이거는 의도적이다 야 이거는 의도적이야 야 이거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일단 넌 아니다 어 일단 넌 아니야 어, 너무 그놈에 어? 뽀짝한데? 어? 어? 이 녀석 어? 어? 어어 어, 어, 순간 어어 어, 뭐지? 어얘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어야얘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지? 얘 오우 야 뭐지 얘? 사진빨이 아니고 묘하게 생겼어 약간 묘하게 좀 끌리는 맛이 있어. 털 자르기 전후 비교. 오우 야얘 순하게 생겼다. 야 얘는 말 진짜 잘 듣게 생겼다. 야 그냥 얼굴만 봐도 순하게. <웃음> 야, 얘왜 이렇게 이쁘냐? 얘는 또 뭐야? 야, 너는 야, 야 얘는 진짜 너 이등 가라. 일단 하늘이 얘 단발머리가 와. 야, 단발머리 너무 와. 야, 얘 미쳤다. 얘 단발머리 이거. 누가 단발머리 안 어울린다 그랬다. 아, 아, 아!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집중을 시켜놨습니다, 교수님.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우와, 영화 배우예요? 야, 얘왜 이래? 어머! 야, 잠깐만. <웃음> 야, 얘 뭐야? 야, 이런 고양이 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 저랑 사귀어 주세요. <웃음> 어머, 여, 여, 뭐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웃음> <아니>, 잠깐만, <웃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지? 진짜로 어, 뭐지? 이거, 우와, 아니, <웃음> 봄봄... <웃음> 아, 아, 아! 약간 그 느낌이야. 우리 아이가 너무 이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연예인 시키려고 어린이 모델 그런 학원에 데려갔는데, YG에서 나온 우리 학생들 본 느낌. 아, 우리 아이는 그냥 약간 귀여운 수준이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뭔 말인지 알죠? 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모라노사우루스. 점점 노란색이 된다고? 어, 우와. 우와. 너무 예쁘다. 아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게 너무 귀여워 아 뭔가 여러분 그 다음부터 앵무새 이제 사진 올려주실 때 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쓰다듬는 것좀 올려줘 아 우리는 지금 약간 그 교류 공감 응? 치사량 진짜 조금의 더피 치사량이 필요해 치사량이 약간 어 우린 죽음을 원해 어머 콩이 어머 어머 얘 어, 눈이 어떻게 이렇게 땡그레 눈을 어떻게 이렇게 땡그랗게 떠 얘는 어머 어머 어머나 얘 이치 집에 어머 이 기집에 어 이치 집에 이거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어 어머나 쭈쭈 아니 아 이건 너무 들이댔잖아 지금 아요 정도까지는 뭐 그래 근접샷 오케이인데 이거는 뭐,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걸 아이고 힘드셨어 힘드셨던 어 <웃음> 아니 너무 근접이면 또 빡샷이야 이런 거는 어, 김태희도 위험하다고 어? 이거 그거 아닙니까? 너 인스타 자랑샷인데 강아지만 이렇게 하면은 인스타에는 약간 못 올리니까 뒤에 이제 명품 하나 배치해가지고 어, 우리 귀요미 이러면서 샵 명품 샵 샤넬 샵나 잘삼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에 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세요. 우리 아이의 이름은 수돗물이에요. 우리 수돗물은 환경 변화에 예민해서 온도와 습도가 잘 맞춰진 저의 방으로 옮기고 있어요. 곤니 자고 있는 우리 수돗물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직 중성화를 시키기 전이라 그런지 폭력성이 보이네요. 참 중성화라는 건 잔인해요. 참고로 우리 아이는 남자아이예요. 어? 자연으로 방생했대 미쳤냐고 미쳤냐고 아동물리 그래서 물이야? 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얘네 너무 귀여운데? 어 얘네 너무 귀여운데 어머어머 어머. 그래 이런 교감 응? 엥하트아 씻어주기도 그래 이런 새들은 어떻게 우리가 키우는지 모르잖아 어떻게 씻겨 주는지 모르고 야얘왜 이렇게 귀엽냐 요크셔 아이고 어 음. 음, 음, 음, 음, 음. 동물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모습 미치지 않아 진짜로 날 미치 날 미치게 해 동물들이 집 갔게 뭘 안다고 그지 어집 갔네 들이 뭘 안다고 친해져 가지고 어머! 아! 아 여러분 이게 치사량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 아까 봄봄이처럼 막 그렇게 그냥 압도적으로 잘생기지 않아도 그냥 고갯짓 하나로 연출봐 연출, 봐, 연출. 응? 이게 이제 동물들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그런 심쿵이야 진짜 뭔지 알지? 야, 백질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너무, 우와, 너무 멋있어. 약간 소형 악어 같아. 크레스티드 개코, 얘도 올리자. 백질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쿠, 너무 귀엽네. <웃음> 아이쿠 내 심장. 아이쿠,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병아리랑 같이, 어머나. <웃음> 야, 이런 게 심쿵 포인트야 이런 게 이런 게 심쿵이야 여러분 진짜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떻게 신기해 신기해 멋지 신기행 병아리 신기행 냄새 맡고 싶어 이러다 갑자기 냠야 <웃음> 이거 박단단님 야, 얘 DSLR 반칙 히히 재미지다 와뭐 <웃음> 어, 허리 뭐야 용수철이야? 얘, 허리 무슨 일이야 이거 아얘 이거 근데 주머니에 넣어두신 거예요? 이거 구조가 어떻게 되어있는 거지? 이게? 바지에 넣은 거 아니죠? <웃음> 얘배 아니지 이 부분 이 부분 배 아니지? 얘 사진 찍을 줄 아네 핸드폰 드림이니까 바로 그냥 고개 이렇게 지 이쁜 건 알아가지고, 이 기집애. 어머, 미쳐가지고. 어? 이 집이니까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이거 미쳐가지고, 지금 막. 아, 아까 이거였구나. 아, 아까 이거였네. 여러분, 바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아, 너무. 아 미쳤다. 아. 근데, 개들이 주인 안 깨면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본다음에 꼭이 모습으로 이런 게 교감이지 아 미쳤다 아이고 아이쿠 심장에 무리가 오네 아 뭐야 이거 아우 너무 박단단까지 하고 다시 끈자야 이거 아나 심장에 무리 와서 못 보겠어 여러분들 기억에 남게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박단단 바지주머니 아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웃음> 압도적이긴 합니다 아 초반 러시 당해가지고 봄봄 하고 싶은 거다해 봄봄 하고 싶은거 다해아 근데 다른 친구들도 다 너무 귀엽고 다 너무 예뻤어 솔직히 다 너무 예쁘고다 너무 귀엽고 다 너무 진짜 우리의 심장을 폭행을 했지만 약간 투표 그만해도 될것 같은데요 이제 일단 잠깐 마감하고요 와야 연예인사진 보는 느낌이야 그치? 지 연예인 사진 보는 느낌이야 진짜로 아무튼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봄봄 우승 우리 봄봄이한테는 제가 카카오톡 코드로 해가지고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인인 이 라일리프 분이 어, 치킨이 오려나? 뭐 문화상품권이 오려나? 막 이렇게 기대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봄봄이 음식으로 <웃음> 우리 봄봄이 사료로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어, 제일 좋은 걸로 제일 고급 사료 어. 어 어디 집사가 지금 상품 받으려 그래? 우리 봄봄님 놔두고 음, 그렇게는 안 돼. 제가 이제 이분이랑 쪽지 나눠보고 그다음에 먹는 걸로다가 탈안 나게 어 항상 먹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내든가 아니면은 이제 최고급 추르 어 우리 고양이 추르를 좋아해. 그런 느낌으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일리프님은 가족들끼리 여행가거나 이럴 때 제가 최고급 호텔로 우리 봄봄이의 집사로 최고급 사료와 최고급 화장실 우리 봄봄이 온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사무실에다가 한 250만원 들여 가지고 어 원목 화장실에다가 다 준비해놓고 이제 세팅해놓을테니까 어 맡기고 가세요 어 여행 마음껏 다녀오세요 어 맡기고 가시면 돼 그리고 나서 봄봄 It's crap!